네. 어디로 가실래요? 바로 아래 아래로 가요 마을. 동쪽에 주선화 있지 않나요? 그 아주 끝쪽에 좌표 045081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기 너무 멀리 왔네요, 지금. 위치 어디예요? 좌표 어디예요? 와... 돌겠네. 돌겠네, 씨. 지금 037, 082에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낙하산으로. 개 확인. 아... 씨... 아니요, 이아 낙하산이 안 펴져요. 내가 300m에서 펴는데, 씨... 안 펴져 짜증나 <웃음> 아이 개오바야 정류했어요 아니, 그래. 아니 이게 저 정류했어요 저 정류했어요 네. 아니 나 나무에 쳤다고 아니 나무 쳤다고 뒤지는 게 말이 돼 아니 이제 이점까지 5백0십육 남았어 지금 아님 지금 게임 임 <웃음> 게임 보이스 들리네 지금 아 위치 딱 좋았는데 여기 좁빠갔네 아니 그게 아니라 300m에서 안 펴질 수가 왔어요. 어떻게 이럴수가 아극혐이네 그 뒤에 들어와 지금 04108이 그산 위에서 지금 내려갈 거예요. 확인. 나 들었어. 저희 마을 밑쪽에 그한명 낙하산 내리고 있어요 지금. 아예 저희 저희를 만오셨는드셨는데 지금 0 0 0명이이렇게이동한거 맞으시죠? 지금 아 뒤에 있어 아, 안에 떨어졌거든요. <웃음> 예, 아까 확인했어요. 뭐 위치가 보이는데? 네, 저분 집에 무기 박스 그두개 있네요. 저긴데요? 아까 그맨 앞에 집 거기 안에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. 일단 집결할까요? 저 파밍 한번만 더 하고. 저작건이어가지고 저거리 저거리 저거. 스코프 저 스코프 필요해요? 아, 양 아. 양각대나? 저저 M 1 6 있거든요. 패치님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예 네, M 1 6 어떻게 움직이죠? 제가 선두서 할 테니까 패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정하시면 될 거. 같아요. 그 제가 뒤, 뒤따라 갈게요. 그러면. 네, 그래야 할것같아 방향은 어디로 가실래요? 일단 아까 이, 아까 그분 있는데 하고 저 넓은 큰 마을 쪽으로 가봐야지 뭐. 별모, 별모 아니죠. 별모. 응? 뭐라고? 컨트롤 M일걸? 오른쪽 컨트롤 M16 탄창했네 요아왜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? 이는 자꾼 지가 쓸게요 내신 주워드릴까요? 네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됐어요 방향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더돌아서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도망하는 것도 좋을 거야. 아네가 어. 탄도 계산을 해야지 거리를 보고 레이스 안 깔려 있어? 어 그래도 아르마 기본으로 저거 많 있어 너. 라야 에이스 사실 에이스나 바닐라나 크게 차이 없어. 바닐라 같은 도로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야? 아 어... 아니 우리가 그거를 존나게 잘 고려할 만큼 멀리 멀리 쏠 일이 없단 소리야. 음그 말대로. M4HK 사1이거 써도 돼요? 네 써요. 단척 하나 더 줄게요. 네. 아 범규야, 컴몬이안 할래. 그래. 위로 올라갈게요. 음.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자 유어어와 죽을뻔했네 지발 죽었어 아. <웃음> 아니, 왜 사격이 안 돼? 아, 거지 같다. 세이프티 걸어 놓은 거 아니에요? 몰라, 아. 없을 아, 땐나 아주 그냥 아이템 다 넣었네. 빨리 죽서서개줬네죽었다 부들부들. 그 네. let's go let's go, let go. 아, 진짜 막뭐 어, 지막뭐 이상한 메뉴를 열어가지고 어왜 총이 안 쏴지냐 슈럴창 존나 속같네 아... 원래 이동하면서 못 써나, 이 새끼들? 아닌데? 아닌데... 야, 총 내려놨나? 그럴 수도 있겠다. 개퍼 아, 스태민 너무 빡세다. 네. 미치님. 뭐안 챙겼어요. 오늘은 네. 그 이전에 네. 그거 챙기지 그 시대에 그기 보면은 마을까지이어지는그 짙은 기지선 있잖아요 네챙기 네. 그 시대에 그거 챙기서그 시대에 그거 챙기지 그 시대에 그거 챙기지 그 시대에 그거 챙기지 그 시대에 그직임이 없는데요? 에그러게요지을안에 그거 것 같은데 시대하거 챙기지 그 시대에 기그 세 개요 세 개. 오일 편창 몇 개가 몇개 갖고 계세요? 세개 있어요 세 개. 예? 이쪽으로 잠깐 보실래요 그래 보급품은 똑같이 다어가야 되는데 어 있습니다. User left your channel. User was moved out of your channel. Go. 근데 아까 그 저희 앞쪽에 떨어진 분은 유신케인님인데 예? 아까 저희 저희 집 쪽에 떨어진 사람은 유신케인님이었는데 아 근데 음... 어... 그러게요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? 아, 진행, 진행 방향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의료 기지가 그렇게 필요가 없네. 그러니까 <웃음> 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참. 아 마을에 있긴 하네요. 보세요. 인티비도 요어 뭐지? 그 서버에 AI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. AI가 없으면은 편한 게 AI 있으면은. 헬리로 연상을 하던데 AI가 없으면 뭐키코라랑 하거나 그거이 나올 데 응. 보급을 두 개씩이나. I see movement. Contact. 300 meters. 아 s 아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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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적당은 220도에서 그 패키지 쪽으로 가요. 나무 많은데 지금 215. 간 스모크 거죠? 네, 왼쪽. 이 패키지에 쓰나 있을 것 같은데. 유명하지 않을까요, 근데? 그거 보실래요 <웃음> 우중하 이게 게임이야. 어떻게 하실래요? 어떡할까요? <웃음> 일단, 사려면사려도 되고, 리스크. 할수있면한번 가봐도 되는데, 그다의 초이스. 저, 저기 언덕을 먹을까요, 그냥? 예, 네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가져가 저기, 왜, 나무 끼고 돌자, 나무 끼고. 방금 이쪽에서 않았나요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저저 확인할게요 okay. 확인 저희 레드 라인 아니네요.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위쪽이라. 확인 확인 보급분 상자로 바로 가세요. 위쪽에 바로 있어요. <웃음> 재미없어. User left your channel. 저는 <웃음> 뭐 저희한테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? 그냥 M 1 6 유지하실래요? 저제 이거 먹을게요. 예. 이사고 있다가 딱 그거 사면 될것 같은데. u e r e f 아 얘는 양각대고안 되는구나. M 1 6냥오점오 넣을게요. 예? 아 지면에. 몇 명이 살아남지를 모르 있어가지고 이거, 어, 어 많이 남았네 저 포함해서 네니까두 명밖에 안남네아 음. 아직까지는 없네요 시원 아직 레즈라인 아, 그래? 바뀐 것 같은데 저렇게 스팅하시는 모보니까 저기 있다. 85도. 어제 한명은 확인이 안되네요. 저쪽이 아니라 저희 뒤일수도 있으니 아까 그 나머지 한분은 레드존은 아닌가봐요. 연막 안되는거 보니까. 그런 거 같아요. 아, 그 98도 도로 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한명 발견. 아까 내려오던 사람이에요. 도로 쪽이야 100도 방향 그... 99에 그 기어서 있어요. 지금 풀떼기 뒤에. 나무, 나무에서 열 시, 열한 시 방향에 저기 몇 미터지? 한4 0 0 m 될것 같은데요 저 위치.. 위치 노출됐어요, 지금 와.. 저런 데서 돌조런? user was moved out of your channel u s e was moved out of your channel channel switched 2명 남았네. 거기요. 통명 남았네. 광고품 떨어뜨리는데 안떨어되는데 아. 아, 패치 날. 아, 내 계정으로 들어올 일파인 물건 꺼냈다가 버렸어. 근데 님들 <웃음> 근데 지금 컴포님이 무장이 레벨 3 뚝배기에다가 레벨 3가방에다 레벨 3방탄이네 뭐 나가지고 4배로 AK거든요? <웃음> 초반에 아니 초반에 초반에, 아, 초반에 아, 말도 나와가지고 아. 파밍이 존나했어 멘탈이 지 8배 먹었다 어... 네. <웃음> 외곽에 좋은 <웃음> 템 진짜 말뿌렸는데 사람들 외곽들 안가 외곽 저어스 <웃음>